우 이거 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네, 맞추죠. 한번 그럼... 아, 보여드려? 맘못 아, 보여주면 이거 한대맞을래 <웃음> 어, 맞을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셔서 그래. 거리 낼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야, 쭉 갖다 대세요. 어, 저까지 올려야 돼. 다 올려. 뒷발에 올려야 돼. 맞추기만 하지, 맞추기. 한번 맞을게, 한번 맞을게. 한번맞자한번 맞아. 한 이렇게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알았어, 감 잡았어 어! 야, 엎드려 빠쳐 빨리 바쁘니 까봐 다시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여행 프로인데 네, 네. 골프로의 여행이거든요. 예. 골프가 왜이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저는 골프는 어른들의 소풍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에이. 골프장 가는 게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골프장 주변에는 항상 맛집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웬만하면 대부분 산에 있어서 음. 가는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요. 저기 골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네네. 제가 지금부터 골프를 배운다. 네. 그래가지고 필드에 나와서 병기도 씨랑 골프를 치려면은 얼마나 보통 연습을 하거나 하면은. 그 그러니까 운동신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운동신경은 매우 낮아요. 아 그러면 평생 못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좀 나중에 예, 다음 생에 한번 천당에서 예, <웃음> 스카이시시에서. <웃음> <웃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아, 나, 나, 나, 나, 나, 나. 근데 원래 지금 웃기는 거였잖아요 웃기는 장소가 없어져서 가 <웃음> 옛날에 일찍 골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금융 하지 말고 이게, 대... 더, 이게 더 낫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부르니까 이게 낫네요 <웃음> <웃음> 사실은 아내가 싫어했었는데 아니 이거 지방 멀리까지 가는 거 같던데 그러면 가정이 좀 소화하지 않요아 왜냐면 그래서 어찌 됐건 예...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어 지금 그래서 같이 배웁니다 아 같이 배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내는 정말 더럽게 못 쳐... 아니, 너무 못 쳐가지고 <웃음> 골프도 즐기고, 네네. 가정도 지키고. 네네. 그리고 아내와 또, 예. 같이 하고. 좋은 밤되실게요 아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뭐술 드시거나 네. 그런 거아끼시면뭐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라운드는 충분히 치실 수 있거든요. 아, 여러분 네. 게임 아이템 하나만 안 사셔도 라운드 할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 골프채도 한번 사면 진짜 한 4, 5년 쓰거든요. 저는 그렇죠. 진짜 아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6년 됐습니다. 골프도 사랑해주시고, 김영호 같이 여행,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여행 떠납니다. <웃음> 네, 한 95개만 치고 올게요. 100개 채우세요. <웃음> 제가 골프에 미쳐서 네. 제 일을 제끼고 골프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 예, 나중에이거 예, 이게 저는 허 정행이라고 합니다. 아, 허 사장님. <웃음> 옛날에 그게 스리온 3온 됐었거든? 스리온이 뭐예요? 600m를 세 번에 놓는 거예요. 아. 스리온, 동그라미 안에 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가 250 나가면 350m가 남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350마다를 칠수 있는 채가 없어요. 드라이브를 다 치지 않는 이상은. 아,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제일 멀리 보낼 때. 그렇지. 그 다음에가 아이언 응. 붙일 때. 그런가요? 그러니까 클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드라이버는 응. 응. 짧게 나가고 뭐하고 그냥 랜덤으로 멀리 가는 거고. 응. 응. 나머지 아이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응. 내가 편하게 풀스윙을 했을 때150 나가면 7번. 아 그러니까 아이언은 내가 풀 스윙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50m 치는 채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라는 각도가 좀 눕혀진 걸로 또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럼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아이언 네. 어프로치 퍼터 요네 네 가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볼을 직접 줏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걸러 하면안 되는데, 어. 오늘은 그냥... 아, 이게 되게 운동되겠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그렇지. 어, 되게 빨리 걸으시네? 뭐야, 벌써 몇백 미터를 걸어왔어. 아이씨, 벌써 지쳐. 바람도 은근히. <웃음> 오늘의 바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30%에서 50% 정도는 덮봐야 되는 바람. 약해서 안 보면은 안 가는 바람. 느껴지세요, 바람? 예, 네, 바람은 느껴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어 이거 등산도 해야 되네 이제 올라갈래 올라갈래 오어잘 친거야 이거 진짜 잘 친거야 어 이제 제가 봐도 잘 친거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하아이 진짜 잘무다 끝에서 쉬잖아 이게 지형에 따라서 네. 이게 아까 퍼팅도 보니까 꾸불꾸불한 언덕이면 네. 그 꾸불꾸불한 길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네. 눌러이션이라 그래서 네. 가다가 또 거의 들어가는데 갑자기 돌아가. 여기서 내가 멀리서 볼땐 몰랐는데 가까 이서 보니까 길이 꾸불꾸불하더라고. 엄청 꾸불불 그러면 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 아, 지형과 바람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이 기가 저 뭐지 이렇게 잔디가 또 잔디. 날리는 게 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 그 영향을 받아서 볼이 휘기도 하고, 더 나가기도 하고, 들나가기도 하고. 아... 요게 엄청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는데 네, 꽝과 전에 있을 거예요. 으쌰. 나이스. 근데 오늘 좀 강적이랑 붙으신 것 같아요. 아니, 골프는 18호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 자신감 아자신감 이게 원래 내성격 아... 타고난 자신감 <놀람> 아 <놀람> <놀람> 골프가 골프가 왜 힘들 것 같아 조심히 <놀람> 도망해 줄라 사아 <놀람> 진짜 안 좋아해 <놀람> 골프는 과거에 되게 많이 배웠어. 그래서 골프를 못죠 근데 프로들은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에 안 매달리니까 잘 친다. 오, 저 산까지 가겠다. 설악산 가겠다 저러다. 지금 지금 몇 미터나 간 거예요? 지금 그, 나잘모르겠는데 이거 그, 그냥 그, 깜짝 놀랐어. 230 나가셨어요. 마바람이요. 잠깐만. 어. 많이 나. 230 미터를 한 방에 찼다고요? 올라갔네이쪽으 네, 저는. 네. 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배경으로 아이고 너무 오른쪽이다 잘 치다가 한 l 이상 안 치면 기억이 안나 어차피 공 넣는 건데 e t 기억이 안나 스윙이 기억이 안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휘두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천 가지도 넘게 이 스윙의 궤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 매너야 아, 벙커에 대한 구멍을 스스로 메꾸고 가는 거야? 자기 발자국 피치마크라고 해가지고 공이 뿅 떨어지면은 이만큼 푹 파여요 아. 그러면 자기가 낸 자리는 이거를 수리를 해야 돼요. 아... 네, 최 최대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아... 네. 이게 당구를 치자면은 당구쳐 놓고 다이 닦아주고 가는 거네. 그렇죠. 뭐? 시작. 아. 진짜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소리 너무 너무 강합니다. <웃음> 차량 감독님 한번 찍어주세요. 네, 찍고 있습니다. <웃음> 화면 기가 막히죠. 제가 거리는 안 나는데 방향성이 좋아요. 아 제가 아까 보니까 진짜 그거 런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 내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아 어디가 어. 있으면 아. 저기 있네요. 네.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웃음> 근데 네, 실례지만 골프 경력은 얼마나? 33년. 33년요? 네. 야, 근데 골프 왜 그렇게 일찍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 이게 제가 네.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공 갖고 하는 건다 잘한다고 돼 있는데 네. 저희 선배 중에 김학래 선배님이 있는데 네. 정말 운동으로 치자면은 네. 꽝에 꽝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 100m를 30초 30초 에뛰니까 어, 나고 날 버리네. 김학래 선배가 연예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골프는 운동도 아니다. 해보니까 왕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래 형이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날은 없을 거야 그러더라고. 오 근데 오기가 팍 생기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학래 형을 못 이기면 연예인 그 최고의 스포츠맨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진무진 무진 노력을 해서 1년 만에 그냥 아웃시켜버렸죠. 아, 1년 만에? 1년 만에. <웃음> 33년 전에. <웃음> 네. 1년 만에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죠. 항리용, 마저 틀리용.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웃음> 댓글로 답해주세요. <웃음> 이 필드는 여러 번 오셨나봐요 필드요? 네,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는 예. 두 번째예요 아두 번째예요? 두 번째 거의 방향을 다 외우다시피 한것 같다는 느낌 아공좀 치면 은 어. 대충 어디로 치는지 그러면 그냥 다 알아요 아그래황이 왜냐하면 여기 엉덕이잖아요 네 예. 이쪽으로 치면 은 굴러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친다는 게 아니라 아, 잘 치시더라고요 나이스 오 아이야. 아니, 딱 우리 퍼터 치는 거 보면 알거든? 거리나 속도가. 그니까. 내가 보디 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세계신 기록을 내가 두개 갖고 있어요. 어. 아 네. 7연속 버디. 그 다음에 18월에 19개 퍼팅. 그럼, 그러면 한 올당 하나밖에 안하 그니까. 그렇죠. 세계신 기록에. 근데, 그러니까 근데, 못 근데 비공식이야. 아, 그러면은 프로 데뷔는 안 하시나요? 이제 안 프로, 돼요, 이제. 이제 안돼에서 빙구에서 <웃음> 연령, 연령 제한 뭐다 걸려요. 혹 너무 쉬지 않으세요? 예, 진짜요? <웃음> 네. 어, <웃음> 이제 네. 피부가 아, 피부는 이제 의학의 힘을 조금 줬어 <웃음> <요겼어야죠. 웃음> 근데 김용 우리 배우님의 네. 장, 장점은 골프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그 하드웨어가 <웃음> 금메달이에요. 거북이 아무리 때려봐야 토끼 경주에 가서 1등 못해요. 거북이 중에 빠른 거지. 제가 쇼파리에요. 차렷 타면 원래 재봉선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짧아. <웃음> 그리고 키도 작고 이 골프는 키도 좀 크고 팔이 길어야 유리한데 나는 두 가지 엔드퍼을 갖고 있었는데 스윙 스피드로 그걸 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신 선생님 만나면 돼 근데 김용호 배우님은 누구한테 안 배우고 혼자 있대요. 어 그러니까 아, 저기다가 저런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면은 저기는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은 그럼 뭐 깨끗이에요 세계 접해. 내가 보니까 드라이버 거리 엄청나네요. 어뭐 어. 250m 안 올라간다고. <웃음> 야 우리 두번 쳐야 가는데. 굿샷. <웃음> <웃음> 아난 금방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러지? 공이 끝 힘이 좋다. 그러나 쭉쭉 날아가 쭉쭉 끝에서 방금 그 하셨던 그 기술은 뭐예요? 깔아치기. 깔아치기.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낮게 날아가길래 예. 네. 중간에 어 저거 저 벙커 넘어가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떨어질 것 같다 그랬는데. 예. 네. 뭔가 공에 회전을 먹었나 그냥 쭉쭉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미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네. 야... 사실은 잘못 맞은 거예요. 잘못 맞은 거요 그렇지.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구나 역시. 야. 오, UFO 샷. UFO 샷. 가닥을 휘어서 들어가. 아, 네. 왜냐면 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아니, 이쪽으로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가 지금 코스 따라서 공이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와. 30년 넘으면 이렇게 출수있어요 오, 대도. 뭐 영호 형님. 네스타일 한번. 와 w 진짜 아름답다 아름 w w 는홈 Wow. 어 o w 너무 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 지금 Wow. <웃음> w 우리 Wow. Wow. Wow. w o 사장님 w Wow. Wow. Wow. Wow. Wow. Wow. 오오와오늘이샷이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피... 그래야 그래야. <웃음>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멋쟁이멋쟁이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어 나이스. 어, <웃음> <됐어. 오> <웃음> 버디 스이팅나이팅아이스 아 어, 나이스. 나 어떻게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아니,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